오, 눈빛이 야사롭지 않다. <목소리> 어 눈빛이 여사스지 않다. 어. 뭐야? 아자분가대가 <목소리> 아! 아! 표정까지 표정까지 좋았어. 왼쪽 못 간다. 오른쪽 간다 또 오른쪽. 오 오. 어오 What? 오우. 오우. <웃음> <웃음> 오, 눈빛이 여사롭지 않다. 뭐가 나온다. 뭔가 나온다. 아대작윤인가대자인가 아! 김현준. 제... 아 괜했다. 그 이제. 상핸 우리 인생은 여전히